안녕하세요. 동파른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저와 함께 매달 투자하는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8월 기준 실적 리뷰 시간입니다. 몇 가지 참고 말씀드릴 것은 수익률 기준일은 9월 2일 오늘 금요일 종가 기준입니다. 원래는 매달 말일자 기준으로 제 계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8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웃음> 깜빡하고 오늘 기억이 나서, 아, 오늘이라도 방송을 해야겠다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었고요. 어, 저는 정립식 투자가 7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음, 그러니까 7개월째 매달 100만원씩 하니까 700만원이 원금입니다. 투자원금. 어, 투자자분들에 따라서 3월달에 하신 분도 있고, 5월달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 심지어 7월달에도 시작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수익률을 공개해 드립니다만 수익률은 개별적인 수익률은 다를 수 있겠죠 이점 참고하시고 또한 비록 제꺼지만 과거 수익률이죠 오늘 날짜 종가 기준조차도 이미 지나간 시간 과거 수익률이기 때문에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ETF 포트폴리오 EMP라고 저희는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수는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타이거 ETF, 코덱스 ETF를 중심으로 하고요. 아시죠? 타이거 또 코덱스는 어떤 의미인지. 자산 운용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미래에새 자산 운용, 코덱스는 삼성 자산 운용에서 각각의 ETF를 운용하고 있죠. 기타 글로벌 지수 추종 ETF, 예컨대 뭐 반도체 지수 추종, 또, 음, 국가별로 아시아 쪽은 뭐 베트남, 인도 뭐 이런 등등, 중국 이런 등등에 추종하는 어 지수 ETF들로 몇 가지 구성되어 있고, 매달 투자 시점과 이태법의 투자 비중은 상해하다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 거는 매달 주째주 수요일 날 기계적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투자자분들 것은 한달 동안 저희 이제 어 저희 바인 투자자분이 이제 컨터 기반, 데이터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잖아요. 그래서 한달 동안 아 오늘이 가격이 좀 싸다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들어갑니다. 이게 매달 투자되는 날짜는 다릅니다. 어 다릅니다만 그것이 꼭 항상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무엇이 보이시나요? 지금 그림은 바로 S&P500 지수의 8월 31일, 한 달치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치에 S&P500 지수가 어떻게 흘렀는지를 그래프로 포시해 놓고 있는데 이 정도 중순까지는 반짝하고 오르다가 우리가 음, 나름대로 베어마켓 랠리라고 표현했죠. 자, 이러다가 쭉 빠졌습니다. 최근에 쭉 빠졌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쭉 많이 빠졌습니다. 음, 저희도 여러가지 이제 어, 컨터 기반 또 저희는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그런 컨터에서 자료가 나오면 적재않 하면 저희가 또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데 결과적으로 잭슨홀 미팅 때 들어갔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 파월 의장이 뭐 기존에 이미 알려진 발언 이상으로 하겠냐 하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웃음> 그거보다 더센 발언을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밀렸죠. 급락을 했죠. 음, 지금 보시는 자료는 나스닥 기술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베어마켓 릴리로 한동안 오르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이제 잭슨홀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쫙 빠졌죠. 자, 그래서 어, 8월 기준 실적이 어땠는지 조금 짐작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계좌가 어땠는지 지금부터 실적을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8월 기준 제 계좌를 깠습니다. <웃음> 김광주 제 계좌를 깠고요. 매수 금액은 총... 690만 원 정도 나오죠. 700만 원을 각 이태법을 가격이 짜투리가 있기 때문에 700만 원딱 맞춰간 들은 것이 아니라 700만 원에서 한 7,8만 원 정도의 예수금이 남은 상태로 692만 6천 원이 들어갔고요. 자 총평가 금액을 보면 686만 9,259원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 보면 2022년 8월 말 기준, 재잔고입니다 수익률을 보면. 수익금이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웃음> 마이너스 57,186원.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0.83% 그러니까 마이너스 1%가 대대지 않은 수익률인데 이게요.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 보셨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플러스 한 5% 정도 되어서요. 한 30만원 가까이 벌고 있었는데, 잭슨홀 미팅 때 그때부터 쭉 미끄러져 가지고 마이너스 0.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지금까지도 투자시장의 불안정성 변동성이라 하죠. 불안정성이 심해서 어지간하면 지금 수익 낸 사람은 거의 드물죠. 어, 그렇지만 매달 따박따박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1% 마이너스도 안 되는 제 계좌 기준 마이너스 0.83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 지금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개 정도의 투자 ETF가 포트폴리오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어, 이 가운데에서 인도 지수 그 다음에 미국 S&P500 지수만 빨간불 그러니까 플러스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고 심지어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반도체 지수는 무려 제 계좌 기준 8%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이제 비중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중이 다르니까 어 전체적으로 총 합계는 마이너스 0.83% 정도다. 이렇게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한번 지난 8월 말 기준, 구체적으로 이제 9월 1일 기준입니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 같이 보았던 제 실적, 8월 말 기준 제 실적을 몇 가지 요약해 보면요. 역시 매달 적립식 투자 효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올 상반기 계속 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본전 수준이죠 그 다음에 매달 적립식 투자를 했더니 투자금도 분할되고 변동성이 분할되고 계속 계속 이제 적립 투자 효과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효과다 업종 그리고 시장을 분산해서 투자하고 있다 또 비중도 분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인 컨트 효과다 매달 1회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가는 노력 자 그것도 어,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 조금 도움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개별적인 수익률은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매달 적금식 ETF 투자, 대표 사원인 저와 함께 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는 권장 투자 기간은 최소 5년 이상, 물론 중간에 팔아도 됩니다만 이게 투자 상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투자는 시간에 투자하는 겁니다. 매달 따박따박.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 5년 이상 해보시라고. 저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도 일부러 저 따라 같이 해보시자고 저도 같이 뛰는 겁니다. 최소 5년 이상 꼭 하시라고. 그 다음에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개의 ETF에 분산한다는 것자 그것 때문에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당연히 투자 상품이니까 원본 손실 가능하죠. 원금 비보장이라는 것 그래서 대신에 길게 하시는 것 시간을 이기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하시라고요. 그것도 매달 따박따박 그래서 투자 목적은 목돈 마련용으로, 근데 목돈 마련은 다음에 목돈으로 한꺼번에 인출할 수 있는 거고, 연금 마련은, 어, 인출할 수 없고, 매달, 최소 5년 이상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이제 노후 준비가 안된 분들은 늦게나마 시작하셨더라도, 연금 마련을 신청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계좌 개설하고 수탁관리는 삼성증권이 합니다. 저희 이제 바인투자자문은 자문회사이기 때문에 고객 돈을 저희가 받아서 하는 데는 아니고 계좌를 만들고 수탁관리 또 자신의 계좌를 통해서 내 수익률이 어떻게 됐지 하고 보는 것은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자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이제 자문 보수는 연 1%입니다. 그리고 매월 후치로 매월 후치니까 연 1% 장고 기준 월연 1%를 12분지 1로 이제 나누어서 계속 이제 매달 각출해 나가는 거죠어 참고로 음, 저희처럼 이 대포를 투자해주는 접근비로 투자해주는 금융회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이제 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직원이 계속 매 매입을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이니까 다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어, 저희처럼 타이밍을 봐가면서한달 동안 계속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 타이밍을 정해서 들어가는 이런 투자도 없습니다. 더 많은 품이 들어가죠. 그런데 수수료가 연 1% 이거는 굉장히 쌉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능하면 목돈이 좀 부족해. 지금이라도 적금식이라도 해서 연금이라도 좀 준비할 수 없나요? 이런 전화가 그동안 많았고 그래서 저희 고민 끝에 이것을 하게 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매달 적금식 이 f 투자 어지금식 투자 3원칙 제가 늘 강조해드리죠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성장합니다 자본주의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원화, 화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는 성장한다고 평균적으로 믿으셔야 되고 기업이 성장하죠. 자본주의 가 성장한다는 것은 평균, 어떤 개별 주식이 아니라 평균이 성장한다. 그것이 바로 ETF죠. 그래서 평균에 투자하는 ETF 포토폴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대신 성실하게 투자를 보험처럼 아니 보험은 10년, 20년 매달 하는데 왜? 투자를 보험처럼 못 하나요? 자 그래서 성실한 투자를 하십시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즉 엄청 떨어져도 투자하셔야 되고 엄청 올라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보험료처럼 따박따박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고 반드시 여유돈으로 해야겠죠. 그 점도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이렇게 8월 달 기준 8월 기준 어, 제 계좌를 통해서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포트폴리오 실적을 어, 같이 좀 공부해 보았고요. 혹시 어, 바인 투자자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전화 0 2 5 3 6 0 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나 바인 투자자문 검색하셔서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또 아는 대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